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유서를 남기고 환풍구를 청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을 피웠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정부지법 고향지원 2015가단 80402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2014년 9월경 수직한 이후 재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할부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해 망인은 불면증, 우울감, 불안감 등 중등도 정도의 우울증상을 보인 사실 망인은 2015년 1월경부터 D신경정신과의원에서 소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망인은 우울증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자살할 무렵 특별히 증상이 악화된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점 망인의 두 장의 유사에는 사랑하는 원고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정성스러운 자필로 적혀 있고 망인은 이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둔 점 망인은 화장실 천장 환풍구를 청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을 피울 수 있는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망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됩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이 갑자기 악화되는 등,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